처음으로 썸녀가 생겼습니다 어젯밤에도 톡을 주고받던 중에 제가 씻고 온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<웃음> 썸녀가 밀당을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제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진짜 기겁했어요 잠시만요 저좀 씻고 올게요 라고 <웃음> 보냈는데 오타가 나서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잠시만요 저좀 씻고 올게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썸녀는 고민고민하다 2시간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네... 어, 저... 빡빡 씻으세요 <웃음> <웃음> 뭐 다행히 오해는 풀렸고 그냥 털털한 성격에 한번더 반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<웃음> 이상입니다 반전이야 Thank you.